너로 정했어! 오케이. 강력한 무기를 지금부터 사겠다! 엄마 용돈 잘 쓸게요! 아싸! 자! 무기를 샀다! 야! 진짜 멋지다 그 무기! 잠깐 비켜봐! 봐봐봐! 샤! 봐봐. 오! 대박! 어? 어떻게 된 거지? 지금 우리 학교가 좀비 세상이 됐어! 아, 맞다. 나의 절친 수혁이 수혁이가 아직 학교에 있다고 그랬는데 수혁이를 구하러 가야 돼 어, 지하가 내가 구하러 간다 지하 응? 지하 샷건도 너무 좋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 친구들이었었는데 정말 미안해 어, 어 희정아 아, 너 나랑 같은 말 희정이었잖아 미안해 어기나미다기나미 아주 강력한 좀비로 펴낼군 저 키나미 이야아 키나미 죽어라 아니 어떻게 비가 안다는 거지? 어? 어? 쓰러지질 않아? 다른 좀비와 달라 저 키나미 안돼 나 피해가자 달려가야지 코보가 여기야 어? 여기 옥상으로 올라와 코보가어 수영아 아 큰일 올라갈게 기다려 계단을 올라와 코보아 계단 쪽이야 이쪽 가운데 계단을 올라온대 어 알았어 얘들아 좀 도와줘 조심스럽게. 사건을 준비해서 가야지. 정말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어쩌다 우리 학교 깨기 편했지? 어? 이 안에도 혹시 좀비가 있나? 괜찮니? 오, 어, 어, 여기 괜찮아. 어. 야, 너 진짜 괜찮은 거야? 오, 어, 내가 이 중에서 망을 볼 테니까, 넌 어서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해. 어, 알았어. 어, 다행이야. 근데 저 녀석. 얼굴은 좀비같이 생겼어 정말 깜짝 놀랐지 어? 뭐야? 뭐야? 어, 귀남이다! 으 저리가! 으악! 어, 오 죽었어 얘들아 고마워! 아우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아나이 계단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얍차 근절개가 쫓아오는걸! 어다 왔다 옥상이다! 수영아 나왔어 수영아 어디있어 수영아! 미안해 감염이 이뻤 뭐야! 수영아 왜 그래? 내 몸이 컨트롤이 안돼 도망가야겠어! 어, 어, 어, 아, 위험해! 어, 야! 온몸을 어, 어, 퍼지고 있어 어, 어, 아! 그만 쫙 차려! 제발! 수 있어. 음, 그만 쫙 차려 호라 진짜. 나니 네 입에다 똥 싼다 너? 어? 어, 정말 싫어! 일루와, 하지마! 일로와 로와너 아가리 똥내나게 제발 하지마 <웃음> 그런 거 싫어 아 이제 좀 정신 차린 거 같아 니가 똥 얘기 안 했었으면 나는 계속 좀비로 변했을 거야 수영아 어떻게 너는 반이 사람이고 반이 좀비로 변했니?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변한지 고봉아 내가 가는 길 도와줄테니 안전하게 무사히 빠져나가 어서 자 나를 따라와 어 알았어 저 이쪽 고봉아 이쪽이야 아니 잠깐만 저 녀석은 내가 처치할게 치아 발송 보니? 활쏜 거야? 아니 잠깐 이거 왜안 맞지? 어? 보로. 아니 진짜야 나활잘 쏜단 말이야. 개 아, 보로. 어디 있어? 이쪽이야, 구멍아. 어, 어? 잠깐만. 어이자, 어짜. 아! 어디 갔어? 수야가 어디로 갔어? 떨어졌니? 아, 나는 정말 멍청한 남자. 아, 이미 <웃음> 공부를 찾으진 않았어. 아, 너 뭐야? 모르겠어 아까 담벼락 뒤로 떨어졌는데 그내 몸이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, 다행이다 수영아 아. 고봉아 잘 들어 여기에 있는 이 좀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 좀비 세상으로 변할 거야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나 뭐든지 할수 있어 수영아 그럼 다시 한 뒤로 돌아가자 그래 고마 가자 야 민수 너도 좀 도와줄래? 어 그래 알았어 나도 힘든 수 최대한으로 좀비를 잡아볼게 그래 야, 가자 자 하, 자,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자 아, 어, 수영아 알았어 좀비 자생들 가만두지않겠다자 이쪽에 수영아 어, 어, 여기 아직 생존자들이 있어 저놈 같은데 저 밑에 저 귀남 다른 귀남보다 더 싸게 생겼어 맞지 얘 예, 예 맞지 수영아 어떡하지 죽질 않아 무기가 탐은 우리 무기를 구입하러 가자 아나 엄마가 돈안줘가지고 아까 돈이 없어가지고 무기도 못 샀는데 좀싼거있는 가봐야겠다 아 무기를 구입해보자 아이차. 300 300 300 뭐가 좋을까? 어떻게 좋을까? 아, 아. 그래! 너로 정했어! 오케이. 강력한 무기를 지금부터 사겠다! 엄마 욕돈잘 쓸게요! 아싸! 자 무기를 샀다! 짜잔! 하하하 수영할때야 진짜 멋지다 그 무기! 뛰어봐, 가봐마, 셔! 오, 대박, 셔! 아, 6탄 발사이다. 와, 야 스프레시 데미지 기가 막히지 않냐? 와, 가자. 복비 잡으러 가자. 뭐야, 내려가자. 이 녀석야, 키나미 너도 무섭지 않다. 아하 장가. 이턴 밭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나? 쇼아! 빵, 저리 가! 빵, 하하. <웃음> 빵도 <웃음> 대단한 거 같아. 자, 우리 운동장을 정리하자. 우리는 이청문을 막는 거야. 이곳에서 좀비들이 못 빠져나가게 말이야. 너와 내가 힘을 합친다면, 이 좀비 녀석들은 절대 빠져나지 못할 거야. 우리가 이 학교를 지키자. 그래!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키자! 야! 야!